아, 아, 노르가다 깨져서 정리 어, 또리아님이. 오, 바다 예전에 있는 떡볶이 지파로그 집 가봤어요. 아, 안 가봤어요. 시내에 있는 데 갈래요. <목소리로> <목소리로> 아, 네, 다시 내려줘요. 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영원히. 지금 출발하면 아, 아. 25분 뒤에 도착할거예요 아, 알다알다 봤어 봤어 봤어 <웃음> 안녕하세요 <목소리> 거기 떡볶이 맛집이요? 떡볶이가 거기 바로 그 집이 어, 어, 어. 대전에 밖에 없는 <목소리> 곳이에요 진짜? 근데 거기 가기 전에 응, 응, 기아 상가에 응, 응. 아, 피자집이 있거든요 아, 피자는 혼자 다못 먹는데 한 조각만 팔아요 거기 어한 조각 그거 대전 피자 유명해요 거기가 많은 사람들은 가서 먹어요 아 어, 진짜? 어, 그거 먹고 싶어 그걸 먹고 어. 그 oh, okay. Wow. I'm going to check the code. I'm going to check the code. Oh, g o o First of all, thank you, Surfshark VPN, for sponsoring this video. Do you want to know how to avoid internet hackers and to protect your personal information? The answer is using VPN. Today, I will introduce Surfshark VPN. But what is VPN? The main purpose of a VPN is to hide your online activities and to protect you against hackers. By using VPN, your personal information will be p r i v a t i z e d including emails, passwords, and credit card information. And of course, your IP will not be exposed, so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personal information leaking. Surfshark has over 3200 servers in 95 different countries. especially for netflix users using vpn would be super easy to switch from country to country so for those of you who wants to learn another language s u r f s h o k vpn would be very useful also one account can unlimitedly share and download by different device isn't it amazing the price is super affordable you can use my d i s c o u n t code and link down below and get 83 off and three months for free Check the description box down below for more information. Oh, h e r is my c h i r y o o u are? Oh, you are? Oh, y u are? o you e Oh, you are? Oh, you are? Oh, you are? Oh, you are? Oh, you are? Oh, you are? Oh, you a Oh, e Oh, you e Oh, y h e Oh, r e o o e h e r e a h e h e a a h e r e o e h e o a y o h e h e y e u y r e a y r e a y o u e y e 제절는 약간 좀 지방이라서 그래 와 맛있겠다 <목소리도> 요거는 치즈 피자. 하고 생방은 <목소리도> 어어 네네네 감사합니다 와 맛있겠다 치즈 엄청 많은데 냄새 너무 좋았어 나 빨리 먹고 싶었어 여러분 엄청 한입 먹어 포유어 여기야 기요 이건가? 와와 와, 이거 떡볶이 맛있어요. 이거요? 이거 맛있어요 여기서 아, 먹었 맛있어. 근데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모든 떡볶이 이거 떨어져서 면제뭐 모든 모든 떡볶 음. 떡볶. 잠깐만 제가 한번 써드릴까요? 틀렸어요. 이거 아닌가? 뭐 모든 모든 떡볶이. 이거 먼저 한입 먹어도 돼요. 미미로 할게요. 음! 와우! 엄청 맛있군 그냥 치즈만 나서 좋아요. 추천한 이유가 있어요. 좋아했군요. 와우! 와우! 그리고 약간, 내 어렸을 때 먹는 맛 똑같았어. 약간 홍콩에서. 아, 홍콩? 응. 음. 음. 와우. 인, 인왜 이래 많아? 와, look so good. 와우. 계란 비빔 먹어요? 계란 먹으세요? 뭐, 계란 비빔이면 뭐 해야 돼요? 아, 계란을 반으로 자른 다음에. 어. 그 소스에 찍어 먹으세요좀 이따가 매년 아, 다네요. 그 노린자가 다 붉게 져서 국물에 약간 변해요. 아 근데 음. 오목 많이 줬어요. 네, 원래 오목이랑 오묵. 김말이 다나 있어요. 김말이? 네. 아, 뭐 김말이도 있어요. 김, 네. 어, 소스 먼저 먹을게요. 음. 에? 이거 기 소스 처음 먹어봤어요. 그렇죠. 그, 이게 그 바로 그집 소스, 소스가 음. 달라요. 이 소스 맛있어 <목소리> 이거 먹는 도볶이 존에서 좀 신기한 맛이요 고추장 마, 나, 많이 안 나오는데 음. 음. 음. 약간 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 음. 그 소스가 피자랑 떡볶이 음. 소스 찍어 먹어야지 음.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아이 치즈랑 이거 소스 잘어울려요 엄청 맛있어. 그리고 떡은 이렇게 요 네, 맞아 중간에 렇게 중간에, 그래서 호 그게 김말이. 김말이? 네. 네. 음! 이거 온몸이에요? 이제 온몸이에요? 그럼 그 계란 어떻게 먹어요? 음. 계란을 반으로 나눈 다음에요. 여기. 네, 그리고 소스랑 찍어 먹으시면 돼요. 음 여기 부정 가난이요 가난해요 어 너무 배불렀어 고맙습니다 어, 하나만 돼요 감사합니다 오 아, 여기 베트남 음식도 많은데 이거 베트남 어 하나 하나씩 살수 있어요 하나씩이 오하리안 하나 어, 먹고 싶어요 또리안또리안 이미 어. 어. 수 있어요 또리안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어, 도리야님 <목소리가> 미수. 어, <목소리가> 아, <목소리가> 사탄 사탄소스 뭐야? 이거. 아, <목소리가> 아 이거. <목소리가> 에이, <목소리가> 나 이거 어렸을 때 많이 먹었어. <목소리가> 저도 좋아하는데, 근데 이거는 나쁘지 않았어요. 이거 맛있어요. 아, 그래? 어, 나 좋아. 이거 어렸을 때부터 먹어봤어요. 나한테 이거는 그냥 솔탄, 약간 깔끔한 솔탄 맛이. <목소리가> 太太你啊冇錯消下我哋一千九你睇我知唔知咩船哇哇哇哇哇哇哇哇哇哇哇哇 여, 영어, 영어, 영어, 맞아요? 영어님, 영어님, 이거, 이거 맞춰봐요. 어때요, 냄새? 괜찮은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음. 와, 처음에 한국에서 약간 쫄리안 혼자서 먹어봤는데, 다른 사람한테 같이 쫄리안 <웃음>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가족들 오. 밖에 없어요. 음. 와, 이거 냄새 먼저, 먼저 맞춰봐. smell it. 괜찮은데? 냄새? 에? 괜찮아? 우와! 네. 잘 먹겠습니다! 괜찮은데? 맛있는데? 음. 와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요? 응! 음. 약간 느끼하긴 한데 음! 음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뭘떻게요 뭐 어떻게 설명해요? 약간 그러니까 맛이? 약간 발짝지근한 커스타드 카스도 왔지만지. 응. 음, 잘 먹었어, 데리안아. 사격할래요, 양궁이나? 양궁 달래요 아니 그냥 저거기 좋아해서 자주 가요, 당구. 어딘가요? 응. 재밌어요? 어 해볼래요? 해볼래. 어 해보자. 그럼. 정도 소짐? 사자 아 소점. 데리안 엄마다 데리안 있으면 응. 보떡하지 괜찮나? 냄새 없어요. 아니, 뭐, 나 지금 좀... 오 이게 뭐예요? LP 그거 그 동그랗게 되어 있는 큰 CD 예전에. 아 c 디예요 이거 CD랑 l p 진짜 오래된 거 어, 미루고 이건 뭐야? 뒤로 봐야지만 예. 아는 사람만 알수 있어요 진짜요? 와 여기 보세요 여기 이거 뭐야? 여기가 오래된 교과서한예어이국 <웃음> 어, 지리 보도 한국 지리예요 한국 지리 같네요, 이거는? 저도 몰라, 전 그때 태어나지 않아서 았 <웃음> 네, 잘할것 같은데 어, 무서워. 잠깐만 놓으세요 오? 잘하는데 오, 잘하는데? 오, 세게 야로이네 하나 이거 10번이었어 오! <웃음> 여기 세게 되게... 에나 이렇게 잘했어요 그 무겁죠? 와, 무거워. 어. 오. 오. 아 끝났어요. 근데 잘하셨는데요? 아 너무 힘들었어. 싸야죠. 거기서 침에 있어요. 어? 에 그냥 이렇게 됐어요? 이건 오. 역시, 나 자, 자, 았어요 자, 자, 나 자, 가 자,